동안에 우리 렘스맨이 음. 기억을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시간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이 형제들처럼 음. 자는 동안에 코를 골고 숨을 잘못 쉬고 모흡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이 학생들은 공부를 100을 노력했으면 잠을 잘 자고 나면 100이 남아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한 60, 70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잘 자게 하려고 따로 자게 하잖아요 수험생들 지금 뭐다 각자 자기 방에 서 자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자는 여전히도 몰 모르고 자기는 피곤에 지쳐서 자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어떻게 자는지도 모르고 부모도 이제 안쓰러운 마음에 이제 자는지 보려고 하지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부모가 또 제대로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막 힘들게 일어나고 피곤에 막 쩔어있고 하는 걸 보면 어 부모는 당연히 또는 아이도 아 내가 진짜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피곤하구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음.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잠을 자도 누구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음. 누구는 힘들게 일어나고 그러면 은 잠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몸이 약해, 얘는 뭐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음. 이렇게 음, 보약만 해 먹이고 뭐, 뭐 비타민 막 비타민 먹이고 그, 종합 비타민 여러 가지, 음. 뭐, 뭐 스쿠알렌도 주고 뭐또막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양에서 또 아침에 또 같은 애너 이건 어밥 먹고 나고 이게 뭐가 된다 이거 하고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는 어, 비용도 굉장히 많으 셨죠. 맞아요. 응.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데 잘 모른다는 거죠. 그잘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음. 그런다고 이 얘가 잘 자는지 병원에 입원시켜서 수면 다원 검사를 해서 잠의 질을 평가해서 도보기에 받는 뭔가를 솔루션을 준다. 일단 그거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아니 수험생을 수술을 하겠어요? 양압수기를 쓰겠어요? 어쨌거나 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도 해결하는 방법도 어렵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음. 그런데 그걸 간단하게 해볼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마트폰 가지고 아이가 잠자는 것을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정말 이 소리를 들어보면 잠을 새근새근 색은, 색은 잘 자는지 코를 이렇게 자는지, 아니면 아이가 자다가 이렇게 자는지 <웃음> 들어보면 안단 말이죠. <웃음> 그러면, 자, 그, 잘 자면은 아침에 당연히 좋죠. 근데 코를 곤다는 것 자체는 이미 호흡의 장애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심한 음. 단순하게 이런, 이런 꼴이 목걸이. 음. 이 코골이 아니고 목골이 이 기도 이 조직들이 빨려 목으로 들어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게 어. 호흡 장애를 일으키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잠 잠을 계속 불안정해 만들어서 아이가 회복하는 시간 몸이 회복하는 시간 그다음에 시공 공부한 것을 다시 그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아이의 그 수험생의 어 잠은 음. 무척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잠을 잘 자는 게 낫다 보죠. 음. 잠공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한다는 거가 이제 시간의 문제도 있고 질의 문제도 있는데 수험생은 짧은 시간 보통 수험생들이 최소 6시간은 자야 음. 수면의 사이클을 제대로 어, 7시간은 자야 되는데 어쨌든 6시간이라도 채워주는 게 좋고 그 수면 이 시간을 충분하게 효율성으로 효율적으로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 호흡에 굉장히 영향을 받더라. 음. 어 그래서, 어 뭐, 좋은 침대, 뭐 몇백만짜리 침대도 사주고, 뭐, 이불이 좋아야 된다 해서, 뭐, 무슨, 뭐, 그죠? 그, 그, 알러지 방지침, 뭐, 뭐. 그 방안의 습도를 또 유지해야 된다 해서, 뭐, 하지, 또 향기가 좋아야 된다 해서, 뭐, 라벤더, 뭐지, 그, 그, 아로마 테라피니, 조명이니, 음. 이 외부 환경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주는데, 음. 정작 중요한, 음. 이 몸의 환경, 그러니까 숨을 잘쉴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목이 편안해지는 환경, 그런 것들은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잘 몰라서. 어. 그래서 일단 몸 상태 보려면 결국은 밤에 잘때불고는고 자는데 뭐 보이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자는 동안 알지도 없고 해서 음. 소리부터 들어보면 음. 웬만한 거를 파악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음생들에게 반드시 어, 자는 동안 소리를 녹음해 볼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험생이라면 또는 수험생 부모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음. 그거는 의무조항으로 수험생의 잠을 녹음해서 들어보고 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세요. 무가 음. 컨설팅을 해드리고 네. 솔루션을 그 학생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음. 찾아줄 수 있는 음. 수술하거나 양악기 같은 그런 음. 거창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 아니고, 정말 음. 편안하게 자매치를 음. 개선할 수 있는, 음. 숨을 잘쉴수 있게 주는 음. 그런 걸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음. 무척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음. 음. 사실 그 상위로 올라갈수록 이 1점, 뭐 0점 몇 점으로 진짜 당나귀 달리고, 어 저기 스카이 갈 거를 저 저기 또 저기로 갈수 있고 하여튼 너무 그 치열한 사회인데 이, 정말 우습게도 잠 때문에 숨 때문에 음. 그런 공정한 경쟁에 음. 어, 무대에서 밀린다면 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어. 예전, 예전도 예전 얼마 전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음, 그런 음. 드라마 음. 보고 와저 정도까지 하는구나 음. 라는 걸 보면서 음. 왜 근데 거기서는 이그족죠그과외선생님 그 음. 김주영 선생 음. 네. <웃음> 김주영 그 선생한테 연락 좀 해야겠어요 그 친구는 왜 수면 얘기는 <웃음> 하나도 안지몰라 잠이 얼마나 중요한데 몰라. 정말 어? 족집게 음. 과외선생을 하고 뭐 음. 무슨 학습 물론 중요하죠. 음. 네, 그 기저에 깔린 내 몸에 컨센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수면, 음. 호흡, 그게 기본이다라고 음. 하는 것이 음. 오늘의 음. 아, 중요한 팁이고 음. 결론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을 음. 그만해도 될까요? 네네. 네. 네. 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 음. 여러분 아, 아이의 잠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보통 잠을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소리는 얘가 잠을 잘 자는지 힘든지 그거를 정말 간단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꼭 오늘 아이의 잠을 녹음해 보세요 음. 그리고 들어보시고 아, 이상하다 음. 코를 군다 그거를 그냥 가볍게 넘길 것도 아니고요 음. 숨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보면 응. 숨을 고르게 쉬는지 불규칙하게 쉬는지 불안정하게 쉬는지 위험하게 쉬는지 다 들리거든요. 응. 응.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오 어,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응.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응. 네, 제가 아, 성심성의껏 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요구, 아, 스마트폰으로 <웃음> 하면 되게 쉬워요. 어플 네네.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 안내는 우리가 또 유튜브 밑에 링크를 좀 달아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기, 기, 기, 요미 기, 기, 기, 요미